이 안녕하세요 소환이에요 오늘은 복숭아 온몸스 놀이를 해볼건데요 여기 일반 책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시키수도도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놀이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일반 책으로 할게요 조금만 친구가 있는데, 작아서 요정 같아요. 여기는 옷이 있고, 여기는 물건들이 있어요. 한번 예쁘게 꾸며볼까요? 넌 여기 잠깐 있어. 내가 예쁘게 꾸며줄게. 아, 맞다, 너. 먼저 옷 입혀줘야지. 무슨 옷 입지? 요, 자, 마지막에 틀 있는 거. 너의 방이 2층에 있고 시계는 여기 그 다음에 거울은 여기 그 거울을 조금 더아래도 떼어줬고 여기에 있는 창문 두 개를 딱딱끊어서 침대대가 놀자리에 까 여기는 창문 여기 카페트를 놓고 1층에는 TV. <웃음> 여기 있는 침대를 내줄게요 <웃음> 잠깐만 이 사람은 고 잠깐만 여기람은이 사람은 이이 약간 옆에다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다음에 여기 어디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거람은이 사람은 이 여기에는, 이거 여기, 이거는 여기, 놓고 아? 여기, <웃음>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장고에는 음식 있기 여기, 여기, 여기, 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되나 다여은 옆에 이이지딱걸 찾아, 이걸 잠깐 개닦서 쪼개 를여기개 닦아, 쪼개 닦아, 쪼개 닦도 도착. 아쪼시 닦아, 자도 닦아, 쪼개 닦아, 쪼개 닦아, 도 의자는, 의자는 여기에다가 놔줄까? 오, 진짜 귀여운 집이 됐네? 우와, 집이 생겼다. 너무 좋아. 꼬드득, 꼬드득. 밥먹아다가야징 자,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주스 마셔야지. 음, 복숭아 맛있겠다. 복숭아 먹고 있지. 김밥은 전자렌지에 돌려야 되겠어. 이렇게. 김밥을 넣고 띠띠띠띠띠띠 그동안 나는 TV 봐야지. 헨지 너무 웃기지. 구독래 해주고 또. 어? 다 됐잖아? 그다음 가서. 보내. 음, 맛있는 냄새. 언제까지나 맛있는 냄새. 보다 꾹꾹. 이제 먹자. 꾹꾹꾹꾹. 이 맛이 지 마가 다 가을도 한번 보고 여기서 책도 읽고 오늘은 만화책 봐지 오호 하하하하 기는 재밌어 어, 난자야지 이제 밤이잖아 이 인형을 꼭 안고 자면은 태풍 꿈을 꿀 거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난 이제 뭐하지? 마트에 가야 되겠다. 이시 만나요.